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소셜벤처의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소셜벤처 사업 타당성 분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은 1990년대 말 이후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인터넷닷컴 기업들이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실무에서 확산된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학자의 정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연구자로 잘 알려진 폴 티머스 박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이익과 수익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이라고 정의하였고,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저서로 잘 알려진 오스터 왈더는 한 조직체에서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또 전달하는지 그리고 수익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할 것이고 뒤이어 이런 행위가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근본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파트너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추가적으로 영향력 측정 방법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점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영향력 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로드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 측정 방법도 제시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셜벤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원칙은 사회적 복지, 재무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환경적 이익, 기업 이익,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동안에 느끼는 행복함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복지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소셜미션, 가치 제한과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 방법 등이 차별화됩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답하게 되는 것이 소셜미션에 관한 것입니다. 소셜미션은 기업미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미션은 고객, 즉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소셜미션은 주목하는 사회적 문제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명확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셜미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인식, 아이디어와 기회 파악, 사회적 경제적 가치 파악, 사회적 기업가 및 내부 구성원에 의한 미션 정의, 이해관계자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셜벤처 창업팀이 소셜미션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네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상적으로 접근하거나 두 번째,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거나 세 번째,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거나 네 번째, 자기중심적인 소셜미션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피상적인 접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셜미션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엇이 그 문제의 본질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는 것이지 넓게 파기 위해 깊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 되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접근을 했다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용어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 용어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죠. 세 번째, 세상의 모든 문제가 고민인 경우에는 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려는 일에 사회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래도 포기가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질문해 봅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 접근의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왜 해결되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 문제가 누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되었는가? 또, 그들의 문제인가? 내 기준에서의 문제인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가? 사회와 대중이 그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면 자기중심적 접근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석틀을 이용해 기업이 자신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각 구성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제안입니다. 가치 제안은 목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고객은 기업의 가치 제안 내용을 보고 기업이 제공한 가치를 평가하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치 창출이란 가치 제안에서 약속한 가치 제공물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실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를 개발하여 생산, 전달하는 가치 창출 프로세스의 구조와 역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확보는 어떻게 가치를 화폐가치로 회수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비즈니스의 수익 모형과 성장 원리를 의미합니다.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 분석들을 설계도와 같이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조, 즉, 우리들의 주거 공간은 도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공유문화 활성화라는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시작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주는 저렴하고 쾌적한 셰어하우스를 도시 거주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여 컨셉형 셰어하우스를 설계하였고, 새로운 청년 주거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큰 모델입니다. 앞에 우주의 사례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성공 요건이 기존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조합하여 시장에 혁신적인 가치 제안을 하는 가치혁신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공유경제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게 이러한 가치혁신 아이디어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검증은 앞서 언급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 즉 소셜미션과 소셜벤처의 가치 제안과 가치 창출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툴을 한 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소셜벤처의 비즈니스 모델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소셜벤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제시한 9가지 요소 이외에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효과를 포함하여 총 11가지 요소를 점검하여 소셜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이외에는 위험요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창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해당 사업의 시장성 분석, 기술적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역시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합니다. 사회적 니즈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니즈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게 되죠. 따라서 소셜벤처 경쟁 시장, 현실 시장에서의 실패, 혹은 사회적 문제나 시장 실패 혹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 시장 잠재력과 생존 능력 설계,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창조하기 위한 잠재력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